아 미? 네아 땡큐요 많이 많이 마마 왜? how much? 200원 200원?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즈미르로 여행을 조금 해보려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남아 3일 정도 갈것 같아요 l go 출발합니다 출발 일단 은 여기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오, 확실히 건물들이 조금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쁜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숙소. 오아. 터키는 집이 전체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코 o z y What is this? You oh yes, I like Turkish c a r p e e g i t l If you want, you can drink. Okay, I. Look, look, look. Hi, l o o h Oh, l o u n Hello, is m e White, white mountain. 와 여기 진짜 경치가 미친 k 같아요 진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진짜 근데 경치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저쪽 봐, 저쪽. 나 저기 봐. 와 지금 산이랑 바다랑 다 보여 너무 예뻐 이즈니 안녕 <웃음> <웃음> 음... 아침을 시켰습니다 breakfast my breakfast friend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이즈미르 백화점 이스탄불에서도 백화점을 한 번도 안 갔어 <웃음> 어, 완전 좋은데? 진짜 괜찮은데? 완전 깔끔하고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을 것 같아 아, 초콜릿? 땡큐 게르슈르스 게르슈르스 유명한 타워가 있대요 여기다는 고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우. 와우! Costume play! 이 이리 막 가고 있어! 이리 막가지 있어! 이리 막! 이리 이와 막! 이 이리 막! 이리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막! 이 이리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이리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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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ka? -ca? Kanka -ca. Kalka? Oh, -ca. -ca? Huh? You? h h e r o Where? w h e r Hey! Oh! Sorry, sorry! <laughs> okay Gershires! Yeah, Gershires! g e r s i r e s g e r s o i r e s g e r s h i r e g e x o t i c t s e r r e s <laughs> Wow! Holy moly! Main street of the... So many interesting places here Really cool! 에너제틱한 도시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chill하고 좀 살짝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쪽 느낌. güzel. 쪽 güzel. Wow. Amazing s s o r t m e n t o coffee. Amazing uh, bread. Watson Perks. Hello. 안녕하세요. <웃음> Hello. She knows me. tamam t c m m e ş e e d e Thank you so much. Amazing balloon. 자 앞이 안 보여가지고 모자 사러 왔습니다 모자 이제 조금 앞이 보입니다 와 지금 봄바 먹으러 왔는데 와 이거 뭐 줄이 오마이갓 oh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빵을 오븐에 굽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시작. 와. 와 이것 봐줄봐줄 봐. 줄 진짜 길어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용감하다 와나 진짜 용감하다 나 절대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오랫 동안 기다려서 먹으면 하다 이봐, 아마도. My grand grandmother. Oh, yes. South Korea. Yes. m a s a l a h Notoria, n o r i a p 이 s s a s s a a s a a a a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큐티 트림 마샬라 이래서 이즈미드 이즈미드 하는구나 알라듬 이비채 아 너무 평화롭다 와아주재밌있저녁이었습습다트트 탔어요, 트램. 트데 터키는 진짜 빨간 불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냥 가잖아요아아아아아아 지금 지금, 지금 빨잖아 빨간, 빨간 빨간불 아니이럴아면아아아아 이럴거면 아아아아가 그 이럴 없는게 아지 않을까 아아아아 <웃음> 너무 예뻐 진짜.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숙소가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대기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고급져. 어 멋있어. 와, 대박. 아 여기였구나. 아 아침에 여기 왔었거든요. 대박인데? 몰랐어. 와.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아까랑 또 달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거 봐 경치가 거의 미치, 미쳤어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집에 가려면 이 계단을 또 걸어가야 된다는 거 계단 뭐, 그 정도쯤이야 I can do it nothing Sol a d a l No problem <웃음> 좋아요 새로운 숙소 아주 좋아 보입니다. Merhaba. Merhaba. t a n s i a memnun oldum. Ben daha çok memnun oldum. Teşekkürler. Ben t e ş e k k ü h o k g ü e Sen b r a y a n d a h h o k m e m 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아, arkadaş. Yeah. Arkadaş.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드디어 숙소 옮겼습니다. 그 어제 잔데가 너무 춥더라고 진짜 난방이 전혀 안 되고 따뜻한 물이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숙소를 바로 옮겼습니다. 사실 터키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물가가 되게 싸요 요즘에 그 환율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큰 부담 없이 제가 뭐 돈은 요즘에 없지만 부담 없이 그좀 옮길 수 있었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따뜻하다는 거 그거만 됐어요 진짜 진짜 춥지 않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 안녕. 응. 응. 날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 보여? 너무 더운데 날씨가? 너무 덥고 완전 휴양지 인것 같아요 아까 이게 지금 내가 알던 토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진짜 이즈 미르네 어, 음 응, 좋아 좋아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아저씨 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거스터 w 달에스 h 트와 is good. You don't go talk here, s 이 it's a banner. 가 h a t y 은 u don't go? You don't go to t 뭐야 yoko. You don't go to the yoko. You 골목 n t go to the y o k 기 You d o n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개들이 그냥 누웠으면 자고 있는 하들. 이 골목도 예뻐요. 엄청 슬라다 되게 실히 신기한데. 다들 사람들이 여유롭다. 터키. <목소리가> 터키. My grandfather and your g r a n d f a t h e They were very good friends. Oh, really? My grandfather, oh. he came over to fight for you guys. Oh, yeah. thank you so much. He, he told he he, he us about his stories. Yeah. Oh, that's a killer, that's a killer. Amazing. Oh, I like Turkey. The Turkish troops, they were the first o n e arriving. Oh. Live, I'm Australian, I'm Turkish, but also Australian. Oh. I live in Australia. I was, I was driving a taxi over there, so I had a lot of customers oh, really, coming. Really, really, that's cool. And they realized I'm Turkish, they were so happy. Like, oh, yeah, yeah, like amazing. Brother country, a l a t a s y a h o g e e h n o 좋은 거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안녕. 제가 지금 이스탄불이랑 이즈미르랑 왔잖아요. 약간 두개 차이가 있다면 so like Istanbul is like a movie and Izmir is like a fairy tale. I would say um, let's see, let's see. 일단 바다 보러 왔어요. 바다. 안녕. 바다가 연결이 된. 오 되게 예쁜데. 와. Wow. 진짜 예쁘다 확실히 이즈미르가 바다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요자 실링 제대로 하네요 정말 진짜 이즈미르는 진짜 무슨 동, 놀이동산 같아 코리에 코리아 구리에 코리아 코리아 왔스 코리아 구리에 짜잔, 짜잔. 아주 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와 색깔 색감봐 진짜 이거 눈으로 봐야 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동화 속에나 보던 항구 도시 그런 느낌 진짜 이제 네,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마 여기가 이즈미레에서 보는 마지막 장소가 될것 같아요. But it was really nice to travel here. Very chill place. So beautiful place. I think I should come back here in summer. I should. 바다도 좀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 s a l a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아, 귀여워. 예쁘네. 안녕. 이즈 s me. Bye bye. I've been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